아, 어, 여보, 대창 안 좋아하잖아요. 곱창 안 좋아하잖아요. 응. 근데 왜 그래? <웃음> 뭐 봐. 뭐 봐서 알잖아. 텀블러해 넣고 마셔. 국물만 <웃음> 먹자. 네, 곱창, 대창, 막창, 전골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 야, 간. 구이에어 음음음 먹어 음 아, 부로 아, 진짜? 아, 응. 진어 되었어? 너무 맛있 진정해. 아, 먹을 같은데? 깔끔 이제 갈까요? 네. 대창 곱창 먹을까? 먹었지만 또생각나는그 맛... 쫄깃 바삭 차르르 터지는 태창곡 장전골로 마무리 인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기름이 엄청 고소하게 막 쭉쭉 나오는 약간 참기름 들이마시는 그런 느낌 <웃음> 와... 자기도 하나 달라고? <웃음> Nice. 오, 야, 엄청 맛있는데요? <웃음> 음! 진짜 맛있다 음.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지 않아요? <웃음> 내가 근데 앞에서 울고있어요, 거의 <웃음> 엄청 맛있어 보여? 아니, 뭐있어 먹었잖아 <웃음> 아, 맞다 응. 아, 맛을 봤지 참 응. 아... 미궜다! <웃음> 한잔하시죠? 짠! 환상이다 진짜 와야와와 진짜 이거가 음. 진짜 여기는 곱창 맛있거든요? 근데 곱창전골이 진짜... 와, 이, 이건 꼭 드셔보세요! 이야 <웃음> 너무 큰거 아니에요? <웃음> 국자... 국자를 갖다 줬네? 너무 행복합니다. 이거 <웃음> 짠. 잘 먹었습니다 아... 맛있다 <웃음> 진짜 맛있다 <웃음>